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있는데 자, 쉐마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죠. 우리는 몇분 하나님을 믿죠? 한분 하나님을 믿죠. 유 유일한 여호와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는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굉장히 주님이 또 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분이 거듭난기까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르키면서 시간을 가지시고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죠. 그쵸, 뭐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엔지니어가 되시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이 말씀을,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행해야 그 말씀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말씀 우리의 법인데, 아시듯이 법에 대한 무지는 범죄행위죠 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에 대한 무지는 학생, 말씀해야 될 무지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라고요? 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죄라는 게 뭐냐면, 죄짓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절대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데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그 우리 토라 모수의 오경을 다 외워버린다고 하죠. 자 여기 있는 특히 특히 우리 성도들이 바라기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거고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학생들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보시고 찬송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세요. 저, 그, 하루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마쳐야 돼요. 자,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 보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지를 마세요. 그게 먼저, 그게 습관화가 이미 돼버려야 되거든요. 자. 자, 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원어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뭐죠 어떤 어들이 공전했죠 학생 헬라어가 공용어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를 썼었죠 그 다음에 아시듯이 신 바빌로니아, 바벨론 빌로니아바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공용어가 뭐였어요? 아람어.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공전을 했었고 로마 군대에서는 어떤 말을 썼었어요? 라틴어를 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알려면 우리가 원어를 좀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과 말씀드렸듯이 구원 받는데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좀더그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원어를 좀알 필요가 있고 어 더욱이 그 이제 더욱이 이제 어떤 데에서는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굉장히 잘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람어랄지 이런 언어가 좀 필요해요. 그 성경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 지금 공용어인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헬러에 6, 7개국에 능통한 학생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자.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학생 아멘 아멘. 아멘 큰소리로 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 생각에 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저희 그 사, 사장님이 6개국어에 능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이제, 저희 팀원 중에, 미니멈, 3개 구간을 하더라고요, 미니멈.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한국어 아주 엑스퍼트 하죠. 근데, <웃음> 영어로 가면, 사실 이 싱가포르 친구들은 영어 원어민들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제 저를 다 받아주더라고요. 영어를 해도,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타미러나, 뭐 예를 들면 영어 중국 만다린 또 중국의 여러 이제 말레이어 이런게 노출이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게는 6, 7, 9개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지금 그때 이제 봐도 이, 이 사장님이 영어 했다가 만다린 했다가 다음 학화 했다가 말레이했다가또 뭐죠 호켄 했다가, 자기는 캔톤이캔톤 했다가, 뭐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소화해 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6, 7개국어에 노출이 되면 우리도 다 학생들은 특별히 6, 7개국어를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약해져, 다들? 할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예. 그래서, 그 저희 공동체는 에 60대 인는 갈렛 목사님들 지금 20대가 되셔서 막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웃음>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나이 들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학생 동의하죠 왜 하필 여기 앉았어 <웃음>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워 가세요 지금 보세요 몇년 전에 비해서 히브리어가 좀더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응. 여전히 멀어요. <웃음> <웃음> 자, 그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려워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능통하게 되셔서 어,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가려진 성경의 뭔가 감추어진 부, 그런 보화들을 많이 아, 발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여기 우리 히브리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자 여기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알렙 네. 알렙 베트 이거 베이트라고 읽어도 돼요 베트. 기멘 김앤, 달렛, 달렛, 헤, 헤, 와우. 이걸 또 와우로 읽으셔도 돼요. 와우. 여기는 없어, 없어는 zine, zine, hat, 놈은뱀 같이 생겼죠? 꼭 뱀이 떠이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오드. 이오드 여기는 카프카프라우라우 카우 카우 카우 라우 카우 카우 카하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카 에 차대, 차대, 코프, 코프, 레쉬레쉬 여기는 신. 점이 왼편에 있으면 신이죠. 점이 오른편에 있으면 신. 이빨이에요, 이빨. 이빨같이 생겼죠. 여기는 타브. 타브. 타우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타브. 자, 보시면 여기서 발음이 안 나는 두 개가 있죠. 어떤 게 발음이 안 나요? 알레프하고 아인이죠. 다음에 얘가 자음인데 모음 성격이 강한 건 아인이죠. 아인. 얘는 사실 이 발음이 나요. 이. 다음에 바브 같은 경우는 여기다 위에다 점을 붙이면 뭐, 무슨 발음이 돼요? 오 발음이 되죠. 아래에다, 아래에다가 점을 붙이는 거죠. 우 발음이 되죠? 자, 다 잊어먹었어? <웃음>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히브리어는 재밌는 게, 각그 단어마다 그 어떤 형상이 있어요. 알레은 뭐죠? 황소죠, 소, 소, 소. 자, 그리고 또한, 각 단어마다 뭐죠? 숫자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 시작! a l e p Beth, i m e l Dalet, He, Vav, Sein, Het, Tet, "resh" "신" "신", 신, 신, 신, 신브 타브. 타브. 자, 모음이 있는데 보시면 모음은 우리가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 부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도 모음 부호가 없으면 굉장히 읽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친구들을 보면 모음 부호가 없어도 잘 읽어요. 모음을 넣어서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어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알레븐렙그 자음을 상징하고요 콘소넌트를 상징하고 여기에 모음 부호를 넣었어요. 보시면 이게 뭐죠? 짝대기라는 짝 그은게 뭐죠? 파타흐라고 하죠 파타흐 사실. 이것을 저희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카메츠나 아 이게 오면 아바름이 되구나 히렉이나 히렉요드는이 발음이 되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다음에 여기는 점색의 세골이나 아, 쟤레나 쟤레요드 같은 경우는 예 발음이 되구나. 다음에 여기는 키프츠나 슈렉은 슈렉은 바부에다가점점 점 가운데 찍는 거죠. 슈렉이 이건 우 발음이 되구나. 다음에 얘가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카메치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카메차 투베 가지고 얘는 오 발음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죠? 이게 뭐냐 콜하면 콜. 콜. 콜, 콜. 자 이런 경우는 모두가 모두는 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자음의 왼편에 점 왼편 위에다 점을 찍으면 홀렘이라고 해야지 또오 발음이 되죠. 다음에 홀렘 바브가 있죠. 그 바브 위에 점 찍는 게오 발음이 되죠. 다음에 이것들은 반모음이 굉장히 짧은 모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타우에다 점 두개 지금 하텝 파타우 해가지고 아 발음이 되죠 여기는 지금 쇄골에다가 점두 개를 찍어서 하텝 쇄골에서 예 발음이 돼요 다음 에 얘는 하텝 카메치가 있죠 여기에 지금 지금 여기에 점두 개를 찍었어요 그럼 뭐죠? 오 발음이 돼요 여기 에 읽어볼까요? 오니. 오니. 오니. 오니. 다음에, 지금, 째레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예 발음이 되는 경우와 예 발음이 되지, 아예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쨌든 그점두 개를, 째레를, 얘가 그단어의 처음에 온다면 발음을 무조건 해야 돼요.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메오드. 근데 여기 같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단 모음 뒤에 왔어요. 얘는 그러면 음절로 구분해야 되거든요. 보면, 이거 마르쿠트가 아니라 말쿠트. 말쿠트. 말쿠. 말쿠트. 말쿠트. 말쿠트. 말쿠. 단 모음 뒤에 오면 발음이 안 돼요. 자, 여기 하나면, 이거 뭐죠, 여러분?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핫따바르 핫따바르 자그 다음에 태초에 베르시트 말씀이 계신이라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뭐죠 구약 엘로임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세오스라고 하죠 말씀은 구약에서 따바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로고스 자 그쵸 또 뭐가 있죠? 말씀이? 순간적으로 조, 갑자기 주어지는 거 있죠. 클레마. 그것도 음. 말씀으로 많이 번역을 해서 근데 좀 달라요. 로고스하고 레마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구약에서 루아흐 엘로힘 음. 또는 거룩하단 말이 어떻게 돼요? 그쵸? 코데시, 엘로히메드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성령은하교스푸니마하교스푸니마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제 서서히 문법으로 이제 간단히 쉽게 할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시제가 개념이 없어요. 거의 약해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끝났냐 안 끝났냐예요. 완료는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고 미완료는 좀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근데 기본형하고 제가 강조형이에요. 강의형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형이 있고 강조, 강조하는 게 있고 사역형은 무 누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수동재기가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따라해보세요. 칼리판 P L P R 히트 파일 P L P R 히피로파. 히피로파. 눈 감아 보세요. 카알리파. 카알리파. P L 히트 파엘 히피로파. 히여러분생각에서 한글로 잘아놨어요 카탈이라고 이제 나중에 죽이다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에서 니파형은 뭐죠? 수동이나 죄 수동 형인데 죽임을 당하는 거죠. 강조형은 피해를 인데 능동은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포활은 뭐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히트파일은 뭐죠? 잔인하게 자신을 죽이니까 자살하는 거죠. 사역형은 히피령은 죽이도록 시키다. 호파령은 죽임을 당하게 하다. 자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기본형의 단순형 우리가 강, 강조형이라고 강 했네요 강의형이라고놨네요자 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 리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피로팔인데 자 여기 제기형이라고 강의형에 이렇게 넣어줘도 되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게 1인칭 남성 단수예요그렇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뭐죠 3인칭 남성 단수가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외웠던 것은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을 한번 외워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칼형이 카탈 카탈 여기는 닉탈 닉탈 여기는 여기는 뭐죠? 키텔이죠. 키텔 키텔 여기는 쿠탈. <웃음> 쿠탈, 쿠탈, 여기는 히트 카텔이죠파조파 히트 카테 히트 카테 여기는 여, 뭐죠? 읽어 보세요. 히트 아,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 틸이죠, 히틸. 히틸. 혹탈이죠, 혹탈. 혹탈. 자, 여기, 여기 이제, 여기 끊어서 읽어야죠, 혹탈. 단모음이에요, 얘가. 여기는 발음이 안 돼요, 얘가. 얘도 단모음 뒤에서는 발음이 안 되죠, 여기, 쉐바가. 자, 여기가 뭐라고요? 히틸. 히틸, 혹탈. 히틸, 혹탈. 히틸, 혹탈. 예, 벌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자,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칼 리팔 힛파일. 엘 푸알 히트팔 히피로팔 피피로팔. 예, 좋습니다. 자, 요호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아멘! <웃음> 근데 그렇죠?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회개하세요. <웃음> <웃음> 자, 자, 우리, 감이좀 읽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에호바, 그리고 에호바, 로이. 로이. 로이. 로이. 여호와 로이가 뭐예요? 목자 대신 여호와죠? 자, 에호바, 로이. 로이. 여기는 로. 로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읽어볼게요. 여기 알렙이 발음이 안 되죠? 세골이아죠 그러니까 예조에 단모음 뒤에 쉐바는 발음 안 되죠. 여기가 근데 흐저흐 하트잖아요, 그러니까 에흐 이거 에흐 여기는 사르 에흐사르 에흐사르 로 에흐사르, 로 에흐사르. 에호바 로이 로 에흐사르, 로 에흐사르. 로 에흐사르. 로이. 로 에흐사르. 로 에흐사르. 자. 주호바 이 s 마 y s h e 아이 e 라 d 원트 h a l l n o 그쵸? 영어로 하면 근데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에오바 로이 로 에흐샤 에사자눈 감고 눈 감고 눈다 감으세요. 시작. 에오바 로이 로 에흐샤. 자. 암기할 수 있겠죠? 시작! 에오발로이 에오 로엑사 좋습니다. 자, 에오, 여러분 항상 욕심이 막넘칠때 기도하세요. 에오발로이 로엑사 알았죠? 시작! 에오발로이 에오 로엑사 로 자, 우리 너무 복잡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죄 지키를 쉬워요. 우리 신앙인은 단, 단순해야 돼요. 자 부족함이 없죠. 그쵸? 어느 위치에 있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부족함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 되기 쉬워요? 마귀들 마귀들이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받으시는 주체가 자기가 되면 뭐예요? 마이를 노린다니까요 그 욕심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에오바 로이 로에흐사자 학생 눈감고 해봐 시작 에오바 로이 로 에흐사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오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는 그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언어가 있을까 헬라어만큼 동사와 이런 품사들이 발달된 언어가 없어요 시대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헬라어는 근데 히브리어는 시대가 사실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너무 가까운 지역인데 너무 상반된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헬라어는 이게 대문자고 이게 소문자인데 우리가 한번 예, 헬라어로 헬라어 알파벳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베 감마, 감마, 마 델타. 델타. 델타. 델타. 델타, 델타, 델타. 얘가 푸스, 푸스 발음이 나죠? 그리고 그래, 여기가 실론 엡실론, o n e 제타 i 타 o 타 Zeta. Zehza, zeta. Outufi zeta. Eta. Eta. Theta. Theta. Theta. Theta. t h a c 시 s h y o m i 크 r o n omicron p row row row sigma sigma s tau tau w e s i l o n w i l i i h i h i p s h p s h o m e g 자 여기 오미크로는 오 짧은 발음, 오메가는 오긴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엡실로는 에 짧은 발음, 그럼 에타는 에긴 발음.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주의할 게 크시나 푸시는 발음 기호 발음이 두개 발음이 나죠. 푸스하고 크스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가 영어에 알 발음이 나요. 근데 러시아를 보면 얘가, 라시아 하면 러시아어로도 우리 영어로 보면 P자를 써요.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 요 예전에 러시아어 배울 때요. 자, 그래서, 얘, 예. 자, 이게 좀그로 발음, 알 발음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이 있는데 여기는 I, A, OI, 아우, 얘 조심해야 돼요. U 발음이 되죠. 유앙겔리온 할 때, 보금 할때이 U 발음이 돼요. 얘도 오미크론하고 입술 가지고 우, 장모음이 돼요. U 발음이 되고 얘는 위발음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걸 써놨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러를 한번 봐보세요. 헬러, 히브리어는 사실 시제가 없어요. 동작 상태만 표시해요. 끝났냐 안 끝났냐. 끝난 걸뭐예요 완료라고 하죠. 안 끝난 걸? 미완료라고 해요 사실.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돼요? 문장 보고 해석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헬라어는 이렇게 발달해 있어요. 이제 진행, 발생, 완료가 있는데 보시면 헬라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죠. 현재 진행도 현재예요. 현재 발생이 현재인데 자, 현재 진행도 현재 그러니까 현재의 의미에 현재 진행까지 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걸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현재로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적인 그 의미가 특별히 헬라어에서 영어로 왔다면 그 현재 진행의 의미는 전달이 안될수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헬라오 동사를 보면 너무 발차, 발달이 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리오 동사가 어떻게 되죠? 자, 현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놨어요? 현재 진행 의미가 있다고 했지, 현재가 알았죠? 헬라오는 시대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자, 현재 진행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리오하면 리오. 리오. 헬라오는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돼요. 쉬워요. 리오. 그럼 내가 풀고 있다죠. 자, 2인칭에서는 어떻게 돼요? 루에이스 류이스 루에이 스3인칭은 루에이 자, 에이5인이스인칭이 류에이. 류에이. 자, 복수는 칭오에이에테칭5인 류에. 류에, 쉬워요. 굉장히 발음은 칭 5인칭 5인칭 5인칭 5인칭 5에이에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자,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그러니까 인칭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없더라도 동사문이 있더라도 뭐죠? 우리가 주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리오 리오 리웨이스 리에이 리오 리이스리이리오 리에테 리우 리오멜 리에테 리시리오 리에테 리오멜 리에테 리시 자, 아셨죠? 헬라어는 한 발음 만해도한 600개 정도 변화가 있어요. 한 동사가. 그러니까 아주 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쉬운 것은 발음이 쉬워요. 발음을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개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아멘 주예수 오시옵소서. 자, 쉽죠? 아멘. 오, 자, 여기 읽어볼까요? 발음 써놨죠? 에르 후. 에르 후. 에 후. 리에 예수. 그리에 예수. 리 예수. 아멘 에르 후. 그리의 예수. 아멘 에 후. 리에 예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로망이 뭐예요? 학생 학생의 로망은 뭐예요? 어, 다시 오신 예수님 잘 배웠네 요즘에 요한계시록 배운다 하니까 이제 좀 아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 부자들인데 있으면 큰일 나요 구원 잃어버리기 쉬워 우리 그리스도인의 로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에요 거기에 혼인잔치 참여하는 우리의 로망인 거죠. 그래서 힘들 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에르흐 네. 에르흐 에르. 에르. 에르. 여기 헤트하고 헬라와 헤트하고 키가하고 발음이 같대요. 가르벳의 뜻이 발음이에르흐 에르. 키리에이 예스 예수. 예수. 자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아멘 에르흐 키리에이 예스 이렇게키리에 예스 눈 감고 아멘. 에르후 크리에 이에스. 힘들 때 이렇게 하세요. 아멘. 주 예수 옷이 없어서. 아셨죠? 학생 알았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음. 자 다시 한 번. 아멘. 에르후 크리에 이에스.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로다 한번 해봐 학생. 에호발 로이 로, 로. 그다음 뭐였죠? 자, 아니 시간 많아요. 읽어봐요, 시장. 여기 여기가 사이 하트가 하트가 뭐예요? 아까 보는 키 엑스. 엑스자형태로 생기는 헬라어 키라고 발음하는 발음이 똑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에오바로이 에오바 로이 로 엑사르 엑사르. 그러니까 에흐사르. 여러분이 욕심이 막 넘칠 때 에오 에오바로이 로 엑사르 하시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넘칠 때 네. <웃음>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기. 에르, 큐리에이 예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 이러면 예배자의 자세가 돼있어 자, 자, 아라, 아람어는 굉장히 버전이 많더라고요. 버전이 많아서 자, 제가 시리아 시리 아람의 아 알파벳을 좀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알레프, 베트 k 말 m a 헤이 a l a t h 자 y Hey, hey, hey. 여기를, Wav". Wav". Vav, Zine. Zine, Hat, Hat, hat. hat. hat. Tet. Tet, Yod, y Kaf, kaf. kaf. Lamat, Mim, n n s i m a a i n Pe, Pe. Sade, Sade. Kof. Kof. Kof.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아람어 성경을 인터넷에 구해서 보니까 얘가 뭐죠? 모음 보호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그렇죠? 얘는 뭐죠? 예수? 에슈아죠. 에슈와 그래서 여기 보면 여 마라나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는 데도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과 똑같이 마란 아타 이거 마란 아타 마란 아타 지금 이제 아람어에 부호가 없으니까 얘가 저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런 성경도 있거든요 구할 수 있어요 아람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음 부호가 읽어볼까 마란 아타 마라. 여기가 뭐였어요 아까 매미였죠 네. 여기가 래쉬였죠. 이게 눈이었어요. 마란 아. 얘는 아. 알레프고 얘는 타 타우? 예, 타우. 여기는 알렙이었죠. 아타, 아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가 요한계시록 그건 아니죠. 아까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그쵸? 마라나타는 유일하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얘는 읽어볼까요? 요드가 이 발음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요드가 이 발음이 돼요. 거기에 쉐반 여기 점두 개. 제레는 뭐예요? 예 발음이 되죠. 이에죠. 이에. 예. 이에 예, 다음에 시죠. 시대바브에 안쪽에 점을 찍으면 우죠. 얘는 슈죠. 슈죠. 이에 예, 슈, 아이는 발음 안되죠. 여기 파타는 아바름이 되죠. 아죠. 예, 슈, 아가 되죠. 예슈와. 예슈와. 이게 요드죠. 요드. 요두. 이게 요드예요. 얘가 신이죠. 신. 얘 바부죠. 얘가 아인이죠. 똑같아요. 매칭이 그대로 돼요. 히브리 알파벳하고. 그래서 얘는 예슈와. 예슈와. 우리 송도들은 이제 이걸 안 봐도 얘가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얘는 예시와. 예시와. 이제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시간 되실 때 유튜브에도 이거 쓰는 법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 때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또는 여기 아멘 에르후 크리에이 예스 아멘 에르후 크리에이 예스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그 원어들을 그 사본들을 잘 택해서 이제 번역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뭐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제일 괜찮다고는 뱅카이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구약이죠. 다음에 자 리셉투스라는 이제 그리스어 공인 본문도 있어요. 신약이죠. 또 아람어 신약이 있죠. 자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아는 동방정교하고 다음에 로마 카톨릭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뭐죠? 이쪽 시리아나 아라비아 반도나 이라크나 우리 그 당나라까지 동양까지 어떤 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라는 오리엔탈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람어 신약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들이 쓴 어떤 아람어 신약 버전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주장하는 게 히브리어로 막 보는 게 맞다, 헬라어로 보는 게 맞다, 아랍어로만 보는 게 맞다. 이걸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자, 굉장히 예를 들면 킹제임스 버전도 굉장히 훌륭한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을 때 어, 미니멈 헬라어 히브리어, 아라머가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버전들로 쓰여 있는 성경을 좀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가 좀더 의미들을 더잘 해석할 수 있는 거.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굉장히 성경 연구에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성경 연구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연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타라 그래. 왜? 세상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마귀가 틈을 보고 있는 거죠. 됐다 하면 아 이제 사역도 잘려 됐다 하면 바로 가는 거야. 자 어, 언제 다윗이 갔죠? 왕궁에 있을 때아 이제 됐다. 살만하다. 이때 이제 마귀가 틈을 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히브리어, 알라머, 아라머, 헬라어를 이렇게 배우셔서 성경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예 없네, 이제.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죠, 지금, 우리가 주테마가 예배죠. 예배. 자, 아바드. 아바드는 외워보세요, 아바드는. 여기 뭐죠, 아바드. 이제 읽을 수 있겠다,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자, 아바드는 외워버리세요 그냥. 자, 여기는 뭐죠? 샤하죠, 샤하, 샤하. 샤하. 샤하. 샤하. 이거 쉬 발음 쉰 발음이 되고 여기야 아죠. 그러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아 장모음이 되죠. 샤하, 샤하. 샤하. 샤하. 샤하. 이 모음 부호와 해가 끝에 오면 아장 아 장모음이래요. 샤하, 샤하. 아바드 아바, 샤하. 샤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미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냐고 질문하는 건 아주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 하나님 이걸, 이걸 머리에 새기세요. 그냥.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샤하라고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죠? 히브리어가 눈에 들어 샤하라고 얘는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아바드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다음에 여기 세가드라고 있는데 몸을 굽혀 잘하다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샤하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나왔냐면 자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 드렸으며꼭 우리가 예배당에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죠? 그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아바드를 보면 에레미야 44장 3절에 보면 좀 별로 안 좋은 데 쓰였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악행으로 만명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바드를 썼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다른 잡신을 또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자, 세가드는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환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누구가 네살 왕이 세운 금신성하게 절하라.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모이지 말라고. 자, 근데 뭐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 도 중요해? 우리의 생명보다 도 중요해요. 자, 구약에서는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아바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샤하, 아하. 샤하, 아하.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친절하게 신약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친절하게 저희 가 달아놨는데 보면 여기 읽어볼 거예요. 유세베오. 유세베오. 유세베오. 유세베오. 유세베오, 유세베오, 여기는 세보마이, 세보마이. 세보마이. 세보마이.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 네 여기는 나트리오. 나트리오 여기 보시면 엡실론하고 윕실론이 같이 온 무슨 발음이 돼요? 유 발음이 되죠. 유 발음 자 여기 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베오 끝. 발음 쉽죠? 유세베오 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히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음 에 여기는 세보마이 세보마이. 세보마이 여기는 숭배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는 뜻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어려운게 없죠 프로스 퀴네용 자 이거 프로스 퀴네용 머리를 숙이다 입맞추다 봉사다 하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라트 리우오 여기 엡실론하고 윗슬론이 같이 하면 무슨 발음이 돼요 유 발음이 돼요 유 발음이 되니까 라트리오. 라트리오. 라트리오, 라트리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얘도 삼기다 봉사하다, 예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를 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유세, 유세베어, 유세베어, 세보마이, 세보마이, 프로스키네어, 프로스키네어, 라트리오, 라트리오. 라트리오. 라트리오. 자, 히브리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보할 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이때, 네, 라트리오라는 말을 썼다 이거죠. 자, 뭐가 있어요? 자, 아까 구약에서는 어떤 두 단어가 생각이 나요? 예배하면, 아바드, 샤하. 자, 신약에서는, 유세베어, 세보마이, 세보마이 프로스키네어, 라트리오 자 유세베어, 눈 감아 세세요 유세베어, 세 a i 이 세보마이, a i s e 세 o Mai, Sebo Mai, Sebo m 스 i Sebo Mai, s e b 자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 을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사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임무죠. 오케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에 예수 그리스는 도 뭐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학생이 지금 날, 우리가 죄를 질리면 소 잡고 양 잡고 그럴 필요 없잖아. 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생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권 인권하면서 그 세상의 많은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각 개인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예수님에 의해서 제조명이 될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미가 있다,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돼? 제물이 제물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면 그. 저기 죄로 젖어있는데 그 재물을 받아? 안 받잖아.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하죠. 육도 거룩해야 되고 혼도 거룩해야 되고 영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예배를 들려면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는 뭐라고요? 범죄임이범죄인 범죄임이. 그러니까 범죄를 지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목사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성도들이 왜 받아들이죠?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엮여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이, 이 모든 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한다 아셨죠? 자,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베드로전서 이건 압권입니다 압권인데 이걸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을한 절씩 교도 갑시다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적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구절만 외울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로 도 말면 하나님의 기쁘시, 기쁘게 시기쁘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전부 다 목회자로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핵한적 석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자, 이런 선포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쓰신 거예요? 누가 쓰신 주체가 누구죠? 예. 아, 제대로 배우셨네요.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는 라멘. 라멘. 자,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세요.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예배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축제가 아니죠. 학생, 동의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축제, 축제라고 생각하고 막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여기 축제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 막, 제가 사실 말씀드린데, 그, 제가 지금은 제 아내가 됐는데, 우리, 지금 저희가 교제할 때, 그, 찬양 집회로 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그 음주나 이게 뭐다 그렇잖아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 그 저는 뭐 이제 콘서트인 줄 알고 갔죠 꽃다발하고 반지 준비해 가지고 근데 그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인식이 됐었어요 불신자 시절에 어, 지금 회개를 많이 했죠 그 후에서 그 옆에 제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어. 걔한테 줬더니 이 후배가 감동을 한 거야. 저 형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꽃다발을 줄까? <웃음> 이 속도 모르고. <웃음> 그래서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해결을 많이 했요 사실 예배는 아까 말씀 엎드렸죠. 하나님께 모세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때 그렇게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자, 그러니까. 그, 사실, 참된 예배가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외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는? 우리 모두 예배자죠? 뭐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돼? 말씀이 기반이 돼야 돼. 말씀에 대한 무지는? 죄. 죄. 죄 범죄형이에요. 자, 아셨죠? 예배는 네. 축제 아니에요. 축제가 아니야. 이걸 머리에 박아넣어서 예배의 주체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렇죠. 지옥 갈 백성들 구원했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그분께 감사하는 것 외에 뭐할 말이 뭐가 있어다 없는 거죠? 음. 자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를 보면 간단하게 좀 볼게요. 구약의 제사를 쭉 보면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여기에 보면 어린양의 피해 제사였죠. 다음에 노아의 제사는 대홍시의에 번제 드린 교리에 나오죠. 요베 제사도 번제, 어, 족장들의 제사를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옥을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드로의 제사,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 네 아들이 있으면 두 아들은 뭐예요? 죽었어요. 그죠. 실력한불 사용 안 해서 불타 죽었죠. 그 다음에 6월절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이세 제사는 주로 번제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전 제사가 나오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당 예배는 이제 제사보다는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 중심이 되었죠. 자, 봅시다. 해당 예배 순서를 보면, 이제, 쉐마라고 이제,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이 말씀을 서로 맞춰 교독을 해요.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18개의 감사와 성문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하고, 회개 구출 치유 번영을 강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제외 메시아 대명, 대망, 다음에 희생제사의 회복 등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낭독이 있고, 가르침 설교가 있죠. 그다음 축도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 구성요소가 비슷하죠. 기도가 있고 찬송, 설교, 말씀 봉독도 있죠. 성찬, 헌금, 축도가 있죠. 비슷하죠. 오늘날의 예배 구성요소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었는데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목 두렵 번째 마음미돌이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일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시겠죠 여러분? 자 자, 그 유대인들의 축복, 축도를 복축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자좀 근데 오늘의 예배 축도문이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로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너희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문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자, 좀 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게 오시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먼저 개인적으로, 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가 연합해서 그래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그 오늘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자 이해가 다 되셨죠?